이들 세 후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더 증폭이 됐습니다. 지금부터 이세 후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말씀 좀 묻겠습니다. 혹시 공에 많이 미친 이제 개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. 개들 말도 하지 마 내가 어그제 병원에서 태어났어요. 못쓰고 공가하고 그냥 앞발로 치고 뒷발로 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기지를 못해 이기지를 못한다고 어떻게 못쓰? 아 몰라요 저는 아 저는 아, 말하고 싶지 다 않아요 걔네는 굉장히 악명 높아요 걔네는 진짜 유명한 애들이에요 웬만하면 건드리지를 않아요 걔네들은 제가 실수로 공을 터트렸거든요죽도로 맞았어요 앞발로 뒷발로 그냥 그 진짜 서 걸리면 저 죽음이거든요 꼭빌 보장해주셔야 돼요 진짜 앞발로 날라가요 저 진짜 내가 엊그제 병원에서 태어났어요. 사격을쓰고 공달라고 그냥 앞발로 치고 뒷발로 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o e 못 n t talk or even a pocket. Kim, Kim, Kim, Kim, k i 이 Kim, Kim, Kim, k